신라울 때 토대받아서 왔어요. 예쁘네요. 아이고, 멋있어요. 처음 왔는데. 분명히 안 써도 네요 분명히 안 써도 되네요. 웬만해요? 여기 너무 예뻐요. 내가 될분 같아. <웃음> 아, 그래요? 예뻐요. 토대받으시겠어요? 아, 놀라안 볼까? 여러분, 안녕하요여리분하세하세요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요여러요 여러분, 안녕하하 보가요. 요어요밤어요 와인 한잔 먹었다고 나 온다. <목소리가> 어, 배우같아 진짜 배우다 완전 완전 배우다 밥 못먹고 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청추도 안 먹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2019달프로 홀리데이 파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김도 있네요. 아, 금도 있네요. 한번 먹어볼까요? 맛있을 것 같아요.